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2019년 6월 9일 저의 채널에 한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베트남 꽃뱀들의 거짓말 1이라는 영상이었죠. 영상의 내용은 베트남 꽃뱀들이 외국인 남자를 만날 때 항상 베트남은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매달 돈을 줘 라는 거짓말을 알려주는 영상인데요. 액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월 400만동에서 많게는 수천만동까지 상대 남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그 꽃뱀의 화술에 따라 그냥 던져보고 아님 말고 시계 수법을 공론하여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 몇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의견을 내어주었고 한국인인 저희 생각과는 조금 아니 어쩌면 좀 많이 다른 그들의 생각이기에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일단은 베트남 사람들의 댓글입니다. 근데 다른 주제에 대해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한국은 꽃뱀들이 없나요? 물론 한국도 있죠. 그러면 저도 한국 여자에 대해 똑같은 영상 만들어 올리면 어떠세요? 밑에 댓글로는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만드세요. 전뭐말리진 않아요. 그런듯 없어도 대부분은 오해했잖아. 네가 온 세상에 다가 봤네. 다못 갔으면 말하지 마라. 알았죠? 이거 뭐 누가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좀 길게 써놨는데 대충 해석을 하자면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구글번역을 사용하였는데 댓글에 베트남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여자를 어떻게 이런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건가요? 노래방이나 마사지는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같은 서비스업일 뿐입니다.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뭐 알아요 이거 뭐 모든 국가에 유흥업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제에서 벗어난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블랙커피가 써가지고 블랙커피는 쓰다라고 리뷰를 했더니 뭐 한약은 더써 라고 빽빽거리는 것 같아요. 누가 한약이 더 쓴지 이거 모르는 줄 아는 건지 아니면 한약이 상대적으로 블랙커피보다 뭐 쓰다고 외치면 블랙커피는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해지나요? 노래방과 마사지에서 일하는 모든 여자들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좀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있지만 반면에 일부 뭐 좋은 사람들도 있죠. 만약 데이트를 하고 싶다면 뭐 돈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외국인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베트남 사람한테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한국에서도 이런 곳은 뭐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노래방에 가고 마사지에 가고 뭐 당신은 거기에 뭐 서비스에 만족을 한다고 느낀다면은 팁을 만약에 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들은 매우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은 뭐 그런 나쁜 여자만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자인데 종종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러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 직원이 손님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다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손님으로부터 자주 듣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인데요. 이분도 잘 알듯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뭐 쉽게 이렇게 좀 까놓고 이야기하면은 쉽게 떡을 먹고 싶어가지고 돈을 주면 지능형 창문여자만 꼬인다는 그런 명언을 남겨주셨네요. 문제는 현재 한국, 베트남, 태국 또는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여러 나라에 매춘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는 겁니다. 일부 국가 중에 태국과 같은 경우에는 매춘을 직업으로 정했으며 법률에 의해서 그 관리가 됩니다. 매춘이라는 문제는 한국이나 베트남 여자들에 대해 많은 오해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매춘이 있는데 왜 자국에서 이렇게 뭐 처벌하지 않나요 한국에선 법적으로 매춘 처벌 하죠 그런데 뭐 쇼타임하고 롱타임 같은 단기 매출은 처벌 하는데 매매원 같은 그런 월타임 결제 하는 그런 행위를 처벌을 안할 뿐입니다 저는 저 댓글에서 저 영상이 잘못된 영상이라고 말한 베트남 분들한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습니다 베트남은 남녀가 교제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매달 정기 결제하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것이 베트남의 문화 또한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화 없다고 말한 건데 왜 잘못된 영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그런 문화 있다고 말해주길 바라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아무도 답글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공개되면 불법 결혼정보업체하고 베트남 꽃뱀들이 가장 곤란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호구들이 계약금을 걸고 현재 가가지고 이렇게 데이트를 한 다음에 헤어질 때 일부 베트남 불법업체에서는 베트남은 이 남자가 여자한테 용돈 주는 문화가 있으니까 돈좀 주고 가시죠. 100만원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없다던데요? 라고 할 것이고 반대로 제가 있다고 하면 은 많은 호구들이 아 베트남은 남자가 연애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한 문화가 있구나 그냥 다른 나라 알아보자 라고 생각을 할 것이니까 말이죠. 뭐 아무튼 대충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의 댓글이 달렸고 그 외에 많은 욕설들이 달렸는데요. 유튜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필터링 되는 기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안된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 한국분의 댓글도 읽어볼까요? 요즘 입국금지 등으 인해서 베트남 국제결혼 불법업자들이 영업이 안 되니까 유튜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변명을 일삼고 베트남 국제결혼을 아름답게 포장시키려고 환상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때로는 아내들 시켜서 베트남어로 말도 안 되는 글이나 올리게 하고 너희들 눈에는 다 호구처럼 보이지? 너희 논리가 통할 것 같지? 웃기지마. 돈 주고 국제결혼하고 돈 때문에 국제결혼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안 돼. 그들은 한국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어. 꽃뱀 짓이 뭐가 자연스러운데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뭐가 자랑스러운데 가족을 위해서, 효녀라서, 착해서 착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 괜찮은 거야? 지금 한국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희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려면 베트남 꽃뱀들에게 가서도 말해. 일륜지 대사인 결혼을 돈만 보고 급하게, 쉽게,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도 말해. 제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외에 뭐 한국에는 N번방이 있으니 굴욕적인 느낌이 없냐는 식으로 연대 책임, 아니지 이게 연대 쪽팔림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사람마다 DNA가 다르듯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과 이 경험에 따라 판단하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의 영상은 물론이고 베트남 라이프 TV 그리고 원데이 TV 그리고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한국인 대상 채널까지 많은 베트남 관련 채널에 저격을 하라고 선동하는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다가 베트남 관련 채널은 아니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이 안내를 하여 큐언니의 꿀팁 썰방이라는 채널에까지 악플러들이 찾아가서 심한 악플을 달았죠. 어머 무슨 소리 났어? 한국에서 한국 남자들이 외국 여자랑 많이 결혼했는데 왜 베트남 여자만 나쁜 말 했나? 뭐이 베트남 여자만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한 여자를 살펴보니까 그 여자가 베트남 여자였더라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인연 침대 밑에 있나봐. 아 이건 차마 못 읽겠습니다. 그냥 안 읽을래요. 그냥 패스! 그 저격을 선동하는 곳은 다름아닌 페이스북 그룹 중에 한국어 통역 구인구직 그룹이었습니다. 이렇게 저격하는 이유를 제대피셜로 정리해보니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박항서 감독님의 버프하고 베트남 관광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많은 호감을 가지게 되었기에 많은 한국 기업하고 자영업자분들이 진출하였는데 그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렇게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고 한국 회사 및 자영업자분들이 철수하게 되면서 밥그릇에 손상이 갈까 걱정되어 진실을 외면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베트남을 찬양해 주면서 다시 좋은 감정으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베트남을 찬양해 주는 영상은 쉽게 찾기 힘들고 베트남의 사실을 전달하는 게 스스로 쪼개 팔려가지고 그냥 저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내피셜이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한들 그 하늘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들하고 많은 블로거 그리고 유튜버들이 어그로를 끌기 위함이든 사실 전달을 위함이든 이미 수많은 네티즌들의 의견으로 보았을 때 베트남을 생각하는 것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두 번째는 그들이 현재 일거리가 없어서 유튜브에 도전해보고자 하는데 본인들의 전국인 한국어를 살려 한국인 시청자를 모으고자 경쟁 상대인 베트남 관련 콘텐츠에 주 시청자가 한국인인 유튜버를 저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은 왜 베트남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널을 만들지 않으려는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돈과 시간, 노력 등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쉽게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수익의 차이입니다. 유튜버들의 수익은 단순 조회수만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한 국가에 따라 각자 다른 광고가 뜨고 그 광고 의뢰를 많이 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그 국가의 CPM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베트남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구글 광고를 이용하기에 CPM 단가 또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물론 채널마다 차이는 있는데 베트남의 CPM이 한국보다 3분의 1 정도로 낮은 것이 전체 평균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같은 10만 조회수로 100불을 버는 방법보다 300불 이상의 수익을 얻는 한국인 시청자를 노리기 위해 미리 경쟁업체를 망하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특정 기업의 주식을 구입했을 때 누구나가 그 기업의 악재가 기사화되면 가짜뉴스라고 믿고 싶고 호재가 들려오면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일부 아니 아니 그 소수라고 합시다. 네, 그 소수의 한국 교민들 또한 자기들이 베트남에 판 깔아놓고 아직 손익분기 전도 못봤는데 누군가가 후딱 들어와 가지고 권리금 주고 자기들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인수해 갔으면 좋겠고 베트남에 투자가 많이 들어와서 통리가 되었든 뭐 마진이 되었든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 또한 있을 거고요 판단은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현재 베트남 라이프TV 채널의 경우 모든 영상이 내려졌고 사과 영상 한 개만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 영상마저도 댓글창은 막혀있게 위로의 말을 전달하지 못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 바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원데이TV님과 큐언니 채널에 가셔서 위로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부 불편러들과 몇 베트남 사람 그리고 베트남을 한국보다 더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와서 작성할 예상 댓글에 미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베트남 사람이 다 저러는 거 아닌데? 응? 내 주변엔 저런 베트남 사람 없는데? 누가 뭐라 하던가요? 다 저러하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그랬다고요.